I don't know what you say, I don't know what you say, I don't know what you do Colors all around, but I don't see anything but blue Get lost in the sound 프리미어에서 일하고 있는 KC라고 해요 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올해는 2021년 어, 프리미어가 베트남에서 6년째 되는 해예요 저희 프리미어 제품 한번 보실까요? 프리미어에는 저희 새로운 티셔츠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희 2021년부터 저희가 많은 새로운 디자인들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지만 다양한 색깔로 있는 디자인 와 색깔 진짜 많다 여기다 색깔 다몇 가지인지 맞춰보실 분 저는 개인적으로 회색을 좋아는데 이거는 매쉬캡인데요 저희 여기 보시면 주멍이 뚫려있죠 한국에서는 보통 망사 모자라고도 하는데 한국사람들 영어를 잘 쓰니까 매쉬캡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앞부분은 딱딱하고 뒷부분은 뚫려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바람 잘 통하게 하시는 모자죠 저희가 모자 다음 모자 보시면 총알모자라고 부르는 모자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워싱을 해서 구멍이 나있어요 총알 맞은 것 같은 모자 총알 모자 블랙 모자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저희 또 뭐가 있을까요? 데드햇! 데드햇 보시면 저희가 데드햇은 보통 볼캡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데드햇을 만져보시면 여기가 말랑말랑, 말랑말랑. 아무것도 없어요 말랑말랑 하지만 로캡 볼캡? 볼캡 볼까요? 볼캡 보시면 여기가 쪽도 보시면 딱딱한게 있어요 이거는 볼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어, 베이스 볼캡? 야구 모자가 보통 볼캡이라고 부릅니다 데드햇은 왜 데드햇이라고 부르냐면 어, 아버지들이 일할 때 그냥 아무 모자나 쓰시는 그런 느낌을 영감을 받아서 데드햇이라고 부른다고 아빠 모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데드햇이라고 부릅니다 If you want to get our product, please leave some comments in our YouTube channel and please write some good game for get t-shirts and cap. Every weekend we do the game for you. Winner can contact us. Please subscribe and like our channel for coming our event. Thank you so much. Bye bye. That's maybe. Oh. Ooh. Very beautiful cab. You tell me stories You tuck me in And the second you leave, I call you right back To check for monsters in my sheets Cup. I like this cap. l i s cap. Thank you, Sean Mars. n e d a